사람은 복불복이죠. 이상한 사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이상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 그 밑에 있던 정상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어, 예전에 올렸던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퇴사 관련한 영상들에 요즘 댓글이 좀 달렸는데 어, 정말 직장생활을 중소기업으로 첫 단추를 끼면 정말 출발이 늦어지나요? 아니면 대기업에 가면 정말 내 전문성을 가지게 되나요 네가지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제 경험담을 들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직장인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업을 하고 있죠 큰 회사도 다녀보고 작은 회사도 다녀봤어요 네가지 기준 연봉 복지 비전 사람 첫 번째 연봉은 또래 중소기업에 갔던 친구들보다 초기 연봉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돈이 통장에 쌓이는 속도보다 내가 이걸 소비하는 속도가 더 느렸던 기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쓸 시간이 없어요. 정시에 퇴근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회사는 무료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는 만큼 그만큼 내가 몫을 해내야 되는 거는 너무나 거기에서 내가 체감을 해버렸죠. 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이게 끝나고 나서 다른 프로젝트가 이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한 번에 시작이 되고 다른 세 가지, 네 가지 내가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프로젝트를 맡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신규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시작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연복은 낮죠. 연복이 낮은 만큼 일이 적었을까요? 적진 않았어요. 아니든 아니던 대기업만큼은 아니었지만 이거는 월급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월급을 상회하는 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박탈감이 약간 들긴 했죠. 어? 월급은 깎였는데 월급은 내려서 왔는데 일은 더 많네? 월급은 적은데 일은 많아요. 어? 그러면 완전히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얻을 수 있는 게딱한 가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 비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카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한달 동안에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줬어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카페도 인테리어 딱돼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가서 이제 마실 수도 있고 물론 바빠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식대도 별도였어요. 내 마지막 커리어 사업하기 전에 들르는 마지막 커리어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맛에 다니기 시작을 했죠. 복지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집에, 우리 집에 있는 게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게 복지입니다. 어, 여러분들 집에 어떤 냉장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싱크대 있죠? 어, 싱크대랑 어, 냉장고가 어, 그 중소기업에 어,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지 않는데 거기에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음, 큰 개도 있고 어, 작은 강아지도 있는데 이제 늦게 들어간 어, 직원이 그 밥을 챙겨주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가 다니다 보니까 10대 식대 별도였는데 10대도 포함이 되면서 근데 굉장히 그게 좋더라고요 아니 만원 만원이 안되는 8천원이 이제 오른 건데 대기업에서 연봉 몇 프로 인상된 것보다 10대를 포함해 주니까 그 작은게 되게 크게 와 닿아요 세번째 비전 대기업 같은 경우엔 처음에 다닐 때는 의리의리 하고 이 회사원 사원증 이거 목에 딱 달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문으로 가도 되는데 회전문에 한번 들어가 보고 와이큰 회사가 내 회사다 이런 느낌으로 막 다녔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자 이제 느낌이 올라오죠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또 다닐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계속 꿀을 갖다 줘요 이 커다란 꿀집인데 한 달마다 이제 막 꿀을 갖다 줘요 월급이라는 어, 연봉도 괜찮고 한데 내가 꿀만 계속 빨아먹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꿀을 내가 직접 제조해 보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꿀을 빨 수는 없으니까 한번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대기업 다닐 때 굉장히 심했어요 이 칸막이 안에서 그냥 단편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떼냈을 때 직장 너머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 전문성이 지금 길러지고는 있는 걸까 아, 그리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고개를 자꾸 이렇게 들면 그 파티션 너머에 있던 부장님이 자꾸 한 명씩 사라집니다 희망퇴직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커리어를 작은 회사 가더라도 자, 마음 편한 곳에서 내 사업 준비를 하자 그리고 연봉을 좀 줄이더라도 집 근처에 그래서 마지막 커리어를 아, 가까운 곳으로 옮긴 게 이제 중소기업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실수였기도 해요 자 돈을 좀 포기하는 만큼 일이 줄지 않을까 이거는 약간 착오였죠 월급이 적다고 해서 자 일도 적은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취업을 했는데 문서 작성이든 모든 모든 게 이렇게 완결된게 없어요 누가 조금 만들다가 그냥 말아 버린거 근데 내가 편하려고 그걸 엑셀에 잘 만들고 내가 만든거대로 각 부서에 뿌려 버리니까 내가 만든거대로 사람들이 따라와요 선두주자로 나서가지고 막 그걸 해 놓은게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손보면 그 만든 사람이 자 주인이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기준을 세운 저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하는 구조가 막 보이니까 그 경영자도 같이 있고 대표도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 같은 거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아 그럼 이렇게 시스템을 내가 보완하면 되겠구나 예전에 했던 사업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하다가 그렇게 아파탄냈었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약간 작은 회사였어요 강아지 쓰다듬으로 가는 것도 그것도 재미 중에 하나였죠 네 번째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는 서로 견제가 너무 심합니다 이 라인이라고 하죠 이 라인, 라인 타는 것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내가 아부나 이런 것들 제대로 못하면 그냥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중소기업도 라인이 있죠 근데 그 라인은 거의 정석으로 라인이 하나예요 친인척 흔히 백도열통 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과 적이 되느냐 적이 되지 않느냐 그 차이에 따라 어, 내 위신이 좀 바뀌게 되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고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진급할 때도 그렇고 동기들끼리도 처음에만 친하지 이 직급이 갈리고 하면서 굉장히 소원한 상태가 돼요 능력이 안 됐을 때 책상 빼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이는 먹는데 직급은 그대로예요 만년 대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너 중심이다 보니까 그냥 기분 좋으면은 야얘 부장시켜 야얘 과장시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직급을 좀 올려주는 경우가 있죠 외부에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그냥 젊은 사원도 그냥 연봉은 당연히 오르진 않죠 복지, 비전, 사람 자, 연봉과 복지는 대기업에 비할 바가 못 되겠죠. 그런데 비전과 사람은 대기업이라서, 작은 회사라서 어떤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비전은 내가 어디서든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어요.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할 거면 그것과 비슷한 업종에 취업을 해서 배우는 과정으로 작은 회사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은 복불복이죠. 이상한 사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이상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 그 밑에 있던 정상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곳이 회사예요 출발선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냐 어떤 비전이냐 어떤 거에 기준을 두느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